이게 가면은 네. 나중에 잘라가지고 이 버브를 이만큼 과 넣을 거예요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완전 진짜 막 이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? 막에. 두 번째 페이지. 네. 두 번째 페이지 어때요? 아 Take, take care of me. Take care of me. 들어가서 해보고요. 그러니까 네. 아직 찍고 있어요. 아 네. 네. 그런 건안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 이제 여주인공이 네. 아까 설명했던 그 엔딩에서 이렇게 네 무조건 그 점... 그런 느낌처럼. 어, 목소리 자체가 훨씬 네네네. 더 쓸쓸하고 뭔가. 네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네. so far away, away, s gone. 허무하게. 허무한 느낌으로.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저 단한 번만, 제발 딱한 번만 행복한 순간이 온다면. 음, 아 네네. 어, 아. 어, 아, 아. 아 알겠습니다. 네. I believe you are saving my soul 기억의 끝에는 내가 있어